그럼 이제 좀 다음 이제 어떻게 보면 챕터로 좀 넘어가도 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대형 건축사 사무소에 다니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아는 사무소잖아요. 근데 그런 규모의 사무소를 선택해서 가게 된뭐 아까 말씀하신 뭐 거리라든가 예. 그런 거를 제외하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건축 안에서 봤을 때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또 어떤 계기가 있을지. 네. 뭐 어, 그 그러니까 지금도 되게 이게 독특하기도 해요. 네. 그니까 지금은 전혀 이제 다른 도시와 이제 공동주택 설계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전통 건축을 전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당연히 한옥 설계를 하는 그런 전통 목구조 기반의 사무실로 갈것 같았고. 저도 그럴 네. 줄 알았어요. 네. 원래는 네. 네. 그런 쪽의 설계에 관심이 많았었죠. 네. 근데 이제 커리큘럼상 이제 5학년 음. 과정, 5년 과정의 일반 설계를 이제 배우고. 하다보니까 그 그러니까 전통건축 자체가 일반 설계를 아예 모르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설계 과정을 이수하면서 추가적으로 그런 목구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다 보니까 음. 당연히 일반 설계에 대한 그 지식도 갖춰져 있었고 고민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학생 때그 설계와 디테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네. 4, 5학년을 거치면서 이런 도시설계나 졸업작품으로 공동주택 설계를 한번 해보게 되면서 네. 이쪽에 또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커뮤니티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이제 저의 건축관에 그런 음.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지금도 그 관심이 여전하고요. 음. 그래서 제 건축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커뮤니티를 구현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관점으로 예. 제 건축관으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 이런 고민 속에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설계를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하긴 했죠. 사실 그 고민들이 한 1년 전 전부터 이제 계속 돼 있었고 한 4학년 정도부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원을 하게 된게또 정림건축이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대형 사무소 중 유일하게 그 당시에 아마 유리했던것 같고 지금은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 문화재단 이제 정림건축 문화재단을 운영하면서 또 이제 그 사회에 공헌한다는 그런 관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의 근간이라는 생각을 했고 음. 건강한 공간을 만든다는 그 회사의 핵심 가치 음. 그런 가치지향적인 방향성 또 그 조직 설계를 지향하면서 저희를 표방하는 단어 중의 하나가 아틀리에 집단이에요. 음. 그래서 각각의 팀과 그 소들이 다 이제 하나의 아틀리에로서 아. 작용을 한다는 게 저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음. 이런 팀원들과 독자적인 설계를 그 존중을 해준다는 것 그리고 음. 그 핵심 가치 중에 하나지만 함께 일한다는 점 음. 이것이 되게 여러모로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네. 제가 지향하는 그 커뮤니티 을 구현하기에 괜찮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정림 건축을 선택을 했어요. 오, 어, 되게 예또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답변. 아 네. 아. <웃음> 그렇다고 하면 네. 당연히 예 이점도 있고, 그쵸. 네. 예, 당연하게도 이제 현실적인 측면에서 네. 또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출퇴근하는 음. 거리도 네. 있었고. 또 비교적 더 나은 조건으로 내가 이제 첫 사회에 발을 디딜 수 있다는 점이 음. 더 매력적이기도 했어요. 당연한 그쵸. 일이잖아요. 네. 래서 이제 제공연하하 그런 설설일 일이 업무 도도높높 그런 런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네. <웃음>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t of a little bit of a l i 이런 개념적인 이, 일에 일에 예. 설계관과 맞닿아 있는 음. 그런 회사를 선택을 할수 있었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네.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 학교 커리큘럼상 대형 건축사 사무소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당시에는 9월이 전시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형건축사사무소를 준비하기 위한 그 시간이 사실 애매해요.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시간을 짬을 내서 음. 준비를 또 하신 거였잖아요. 예. 그 사실 아시겠지만 더 많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준비를 사실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현찬님이 말씀하신 그 어려운 점이 그러니까 졸업 전시를 준비를 하면서 네. 회사 지원을 해 하는 자소서 포트폴리오가 동시에 병행이 돼야 된다는 점이 네. 당연히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제 대형 사무소를 지원할 기간을 놓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근이 졸업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이 당연히 좀 고통의 연속이었죠. 스스로 한계도 많이 느끼고 네. 현차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한 학기 동안 음. 진행했던 설계를 뒤엎고 <웃음> 방학 때 이제 네. 두 달여 동안 새로 이제 설계를 졸업 전시를 준비하던 과정이었어요, 당시 상황은. 근데 예전에 이제 학교 특성상 2학기 초반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두달 만에 바싹 준비를 해야 했고, 실제로도 그 전시장에 작품 전시를 해놓고 그날 면접장에 가야 하는 예. 상황이기도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조금 나았던 점은 준비를 스스로 해놨던 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음. 구상을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저학년부터 설계를 이제 하던 과정, 이 과제와 더불어서 내가 어떤 건축을 할 것인가라는 그 기준이 있었고 네. 그에 맞춰서 이제 목표 설정을 했던 것이에요. 음.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학년이 지날수록 그 고민과 결과물이 발전하는 음. 걸로 포트폴리오에 담길 수가 있었고 그 쉽게 제 자신의 작품과 제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음. 실제 그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는 이제 졸업 작품을 제외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 그렇죠. 그러니까 뭐 4학년 때 사실 학교에서 미리 요청을 하고 제출을 하라고 하긴 하는데 대부분 좀 이렇게 짜집게 해서 급급하게 내긴 하지만 네. 저는 그 순서나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구상을 해서 졸업 설계 전에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졸업 작품은 실제로 최종본으로 실치도 못했죠 음... 그렇지만 충분히 제가 생각했던 그제 고민들과 음... 결과물이 잘 담겼고 그걸 가지고 저를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스펙합니다. 근데 리스펙! 네, 뭐 그게 그막 깊게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네.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작품의 제목을 맞췄던 부분들이라든가 네, 네. 일반적인 제목들이 아니라 음. 약간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고 약간 음. 내 작품을 의의어나 해서 어떤 이미지와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자 하는지를 이렇게 제목들에 담았던 거 아, 그게 가장 컸었고 음. 또 이제 고민하는 거 스튜디오의 주제랑 별개로 내가 이번 학기에는 이런 시도를 한번 해봐야지 했던 것들 네. 그런 것들이 개괄적으로 준비가 돼 있었죠. 음. 그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다 이제 구성을 이제 얹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네.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그게 이제 네. 아주 주요한 관점일 수 있겠네요. 그게.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미리 <웃음> 준비가 너, 되어 너. 있어요. <웃음> 그렇게 들릴까봐 걱정을 했는데, <웃음> 그냥 살짝 생각은 해보세요. 음. 결국에는 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음.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갑작스럽게 한달 만에 준비하는 나의 그 이야기들은 티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매 학기마다 내가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그 제목.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갑자기 내가 취업 준비한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게 뭐잘 맞아서 우연치 않게 뭐될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음. 저도 대형사무소를 가진 못했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후회는 없는 게그 과정에 매번 충실하고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어쨌든 끝까지 다 해냈던 그 과정들이 맞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거든요 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달랐던 점은 저는 포트폴리오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때 말씀하신 것 네. 4학년 마칠 때 학교에 제출해야 됐던 포트폴리오는 예. 거의 제가 봐줄 수 없을 정도로 급급하게 그냥 짜집기 했던 그게 예. 제 네.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졸전이 끝나고 준비를 시작하다 보니까 음. 애초에 지원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학교 특성마다 뭐. 5월 막 6월에 이제 졸작을 음. 끝내시는 분들은 그나마 그렇죠. 조금 일학기, 여건이 나을 수 일, 있는데. 마무리하는? 어, 저희는 특히 열악했던 조건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네. 네. 지금은 달라졌어요. 네, 달라졌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경쟁으로 봤을 때좀 타이밍도 잘 맞았고 맞습니다. 준비도 네. 어느 정도 되어 있었고. 음. 그래도 또 졸작도 잘 끝났고 저 전시할 때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찾아가 보시면. 있나? 작품이 아, 있어요. 있어요? 네, 영상 제가 이렇게 멋있게 어, 예, 예, 예. 담아서 해놨기 때문에 아니, 또 너무, 찾아보시면... 너무 또 오래전 거라 또 그렇고 아, 예, 부끄러워요 예, 이번에 예. 졸작을 다녀와보니까 음. 또... 괜찮습니다. <웃음> 같이 갔다 왔잖아요. <웃음> 네. 이번에. 아, 재밌게 또 졸작 구경을 <웃음> 네. 하고 왔어요. 네. 마지막 작품입니다. 특히 제 지인 중에서는 맘고생을 특히 많이 했던 친구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결국 결과물을 잘 내었고 이렇게 보니 부럽네요 방학 내내 이것만 붙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고생 많았다잉 이제 취업만 잘하자 네. 그래서 어 얘기 들어보니까 음. 저 항상 얘기해요 그 유튜브에서도 약간 영경님을 빗대어서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대형건축상소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항상 영경님을 빗대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음.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 또 넘어가보면 네. 이제 조금 이제 일상적인 그 얘기들을 좀 곁들여서 좀 해볼까 해요. 예. <웃음> 요즘에 그 최근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또 관심사라든가 또뭐 일상적인 얘기도 한번 해보면 음. 좋을 것 같아서. 네. 어, 뭐, 최근이라고 했을 때요 근래는 사실 좀 일이 바빠지긴 했어요. 근데 바쁘지만 즐겁게 일을 하고 있고요. 비교적 작년에는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어서 개인적인 것들에 좀 관심을 둘수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네. 그래서 한 2, 3년 차를 지나면서 저 스스로도 되게 힘든 시기를 겪기는 했어요 뭐 음. 지금 똑같이 현찬이님도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약간 이렇게 맞닥뜨린 건축계 현실과 실망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고 어 하는 일에 대한 불확실이라던가 이게 맞나 싶은 그런 고민들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개운하진 않지만 네. <웃음> 일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들었던 잡생각이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는 과정이었죠, 작년에. 그래서 네. 이제 생전에 하지 않던 운동 같은 것도 목표를 세우고 어, 헬스장에 다니면서 한일년 한 정도 이제 운동을 하면서 바디 프로필 촬영 이런 것도 했었고. 네. 또 이제 목공방에 음. 등록을 해서 이제 그런 가구들을 만들고 하면서 약간 그 작은 디테일을 다루는 거에 대한 목마름을 음. 채우기도 했고요. 또 이제 뭐 술을 잘못 했었는데 이제 음. 와인이나 위스키 네. 같은 것들을 이제 막 네. 겨, 경험을 해보면서 제 취향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가졌더니 한층 자신감이 또 생기고 음. 집중할 음. 수 있는 다시 일에 업무에 집중을 할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래서 워라밸이 중요한가보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네, 지금 밸런스를 또... 되찾은 네, 상태이죠. 네, 네, 네. 음. 그러니까 일적인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네. 그런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사라지기도 그렇죠. 했었는데. 네. 생산적으로 나를 좀 바쁘게 음. 움직여 보려고 음. 그 시간 시간에 사실 설계 일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기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갖기 힘들잖아요. 네, 일반적인 네. 생각은 그렇죠. 저는 네. 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거기도 해요. 음. 근데 다만 그 시간에 조금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고 그래도 네. 내가 뭔가 나 자신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찾은 거 음. 틈을 내서라도 많은 시간을 쓰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들, 내가 하고 싶은 음. 것들을 꾸준히 하시는 게또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조금 충족할 수 있는 예. 부분도 있고 예. 하고,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거를 또 음. 여기서 또 채우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 게 되게 도움이 음.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내 색깔을 보여주기가 힘들잖아요. 내, 내가 어떤 그쵸, 그쵸. 사람인지를 보여주기가 예. 힘든데 약간 그내 색깔을 다시 충전을 하는 예. 예, 그런 시간이었고 그게 드러나더라고. 표상이 되고. 아, 저는 이제 네. 저 얘기긴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음. 주기적으로 이렇게 기타 치고 노래할 어.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이후로 지금 거의 2년 넘게 음. 한 번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음. 이제 저는 약간 그런 게좀 아쉬웠던 음.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면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에 대한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게또 결혼 준비하면서 그렇죠.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이 또 있고 물론 그, 그런 것 때문에 버텨온 것도 있지만 음. 반대로 또 충족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약간 뭐 그리움도 있고 음. 일적으로 회의감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게 좀어려웠는데 최근에 그나마 다시 조금 저도 이주, 요즘에 저는 항상 그 달리기에 대한 갈망이 좀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렇지. 이제 네. 이제 좀 몸도 이제 관리할 겸 그래서 음. 달리기를 시작하니까 확실히 좀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음. 틈을 내서 좀 몸을 바쁘게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다른 거를 해보면 도움이 되는 건 진짜 공감하게 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그나마 시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집중해서 네. 할수 있었는데 사실 더 대단한 건 현찬 님이 네. 그니까 그 바쁜 업무 일정 속에서도 뭐 결혼 준비도 있고 했는데도 네. 틈틈이 이렇게 촬영도 하고, 유튜브 업로드도 <웃음> 하고, 그 와중에 런닝도 하고, 사실 저를 이렇게 많이 칭찬해주지만, 사실 네. 본인이 더 그런, <웃음> 뭐 어떻게 보면 <웃음> 충만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사실 이렇게 되게 귀감이 되는, 네. 네. 오, 존경하는 갑자기, 친구입니다. 갑자기 더운데. <웃음>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뭐또 자연스럽게 다음 걸로 또 넘어가볼 아, 겁니다. 네. 이거는 조금 많은 분들이, 약간 귀가 약간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하는 게 네. 건축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네. 그 학생 때와 비교해서 음. 어떻게 지금 다른지가 또 학생분들은 또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 음. 그리고 또 같은 직장인들도 예. 또 이게 괜히 또다 비슷하겠지만 대형 건축사 사무소 다니면 음. 또 어떨까 이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건축이라는 그 키워드에 관해서는 학생 때랑 같기도 하고 네. 다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건축에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이렇게 여전히 유지하면서 이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도 해요.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선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방법들 같은 경우, 네. 근데 기존에는 이제 그 학생 단계의 건축이 디자인에 대한 관점이 대부분 그렇듯이 보이는 부분에 갇혀 있는 게 많았어요. 네. 음. 어떤 그 공간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것을 만들기 위한 과정 자체도 이제 그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웹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많이 이제 집중이 돼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게 네네, 수단일 뿐이지. 네, 네, 네. 그래서 보이는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학생 설계 때는 그런 부분이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음.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뭐한데 그 건축을 작품으로 대하는 마음이 클수록 네. 약간 그내 애착이 강하다 보면은 얘를 네. 망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또 실무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니까 내가 정답도 아닐뿐더러 이거를 이제 온전히 경험하는 사람들은 음... 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설계사무소에 있다 보면은 그 공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또더 다수가 되다 보니까 보편적이고서 예, 예, 다양하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적당히 약간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이 결과물 작품이라고 네, 네. 좀안 하려고 하는데 아, 네. 이거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음, 중요하지 음.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음. 하... 네. 그, 그런 점에서 건축을 바라볼 때 조금은 더 일로서의 관점이 더 크게 강해졌고 음. 포괄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됐어요. 더불어서 지금은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남을 위한 건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건강해져야 된다는 음. 어. 생각이 많이 들었죠. 이래 단순히 그 워라벨 이제 뭐 퇴근하고서 나의 그 삶의 균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내 자신을 가다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 건축을 얘기를 하기보다는 나와 우리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어. 그러니까요. 이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그. 어, 작품으로서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네. 여기가 이제 그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관점으로 아... 조금은 더 건물을 대하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두루뭉술하게 음... 설명을 했는데 네. 명확하게 정리하기는 힘드네요. 이런 부분은 제가 더 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딱 여기까지만 딱 네.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비슷한 결로 공감이 가다가 저는 살짝 다르다고 느끼는 게 네.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만약에 이게 얘기하셨을 때 직업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학생 네. 때는 나의 작품일 수 있어요. 그 인정하는데 네. 회사로 오게 되면 일이라는 특성도 있고 직업 네. 때문에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설계 내용 자체도 클라이언트가 개인이 아니라 아무래도 대중적인 개념이 크기 때문에 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것들을 맞습니다. 또 찾아가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저도 너무 공감했는데 음, 약간 음. 저랑 결이 다르다 느꼈던 음. 거는 커뮤니티라는 개념 음. 그게 되게 영경님의 특별한 점인 것 같아요 음. 저는 네. 어떤 게 생각 들었냐면 최근에 이제 구조적인 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음. 정확성에 대한 얘기가 되게 크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놓치면 안 된다라는 아, 그런 개 네. 그것도 되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재해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네. 그 문제점들이 건축일에서 네.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특히나 네. 더 신경 써야 그러니까요. 되는.. 네. 그래서 어떤 오차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음. 관점이 저는 최근에 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건축적으로 정확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 업체들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학생 때는 개인으로 하던 음. 게 같이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전문가라고 하고 전문 분야라고 하는 사람이 일을 하지, 해서 주지만 네.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전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음. 제가 봤을 때 이상해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나중에 그냥 무기나고 가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 문제가 있거든요. 생기는 생길 어려워요. 수밖에 네. 없어요. 결국에. 네. 그래서 나도 체크하고 네. 여기서도 체크하고 그거를 그런 책임감의 문제, 음. 그런 정확성을 요하는게 맞아요. 요즘에 저한테는 되게 네. 이슈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공감하죠. 똑같이 네. 공동주택을 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이게... 하... 그렇죠. 확실히 네. 학생 때랑은 관점이 네. 달라질 수밖에 없고 조금 네. 더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라고 네. 공통적인 부분으로 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네.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네. 이제 저는 약간 너무 이래 약간 치우치다 보니까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네.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로 아. 자체 처음에 받아들일 예. 뻔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커뮤니티는 음. 진짜 본질적인 커뮤니티라는 개념을 네, 포괄적인 말씀하시는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그거에 대해서 네. 살짝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커뮤니티라는. 요거를. 아, 네. 아, 뒤에 좀. 네, 뒤에 이어서 뭐 아.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음, 얘기를. 아, 그러면 한번더 설명을 네, 드리도록 좋아요. 할게요. 근데 네. 당연하게도 현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커뮤니티 시설들이 네. 그러니까 거기가 목표 자체가 네. 그런 소통을 만드는 공간으로 음. 설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네. 포괄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네. 그러면 네. 약간 아껴 뒀다가 예. 마지막에 네. 제 <웃음> 하고 싶은 얘기할때 네. 조금 더 <웃음> 이어서 설명을 네.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정리되는 이제 시간일 것 같아요 네. 아직 질문이 좀 남긴 했지만 네. 네. 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 지금 이제 동일하게 네. 4년차를 겪고 네. 있는 상황이죠 네. 이제 이 시점을 지나면서 어느덧 이제 건축사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죠. 네. 그래서 공감하시겠지만 이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웃음>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더 많은데.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건축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 내년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네. 뭐 마침 이번 주에 그 9월 시험응시 기간이라서 신청을 했고 9월에 네. 첫 시험을 앞두고 있고요. 아. 네, 이렇게 좀 설렁설렁 공부해가지고. <웃음> <웃음> 아무튼 네, 내년까지는 네.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게. 네. 일단은 1차적인 목표는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이제 건축사 취득이 음. 네, 가장 가까운 목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건축사를 취득하자고 마음을 먹은 게 약간 네. 그 스스로 만족이 큰것 같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제 이름으로 일을 하고 싶은 음... 생각은 조금 갈수록 적어지긴 해요. 네. 예, 현실적인 조건도 이제 창업을 하고 내 사무실을 개소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게 그쵸. 사실이기도 네. 하고 또 이제 갈수록 건축이 함께하는 일이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음. 그래서 내 작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것만은 이제 확신이고 음... 내 이름으로 도장을 찍는 사람일 순 있는데 그게 이제 내 작품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졌다고 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함께 이거에 참여를 했고 좋은 것을 만들겠다라는 목표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 음. 조직 설계를 한다는 게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건축사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공부를 더 하고 싶긴 해요. 예, 어. 네, 그 이제 학생 때는 한때 유학도 생각을 했지만. 뭐 현실에 찌든 걸 수도 있고 이제 지금은 여건상 그거는 쉽지 않을 수 있고요. 네. 국내에서는 대학원을 진학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 대학원 그, 석사 예, 과정을 예, 석사 좀. 과정을 뭐 아직까지도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한 2년 이제 석사 정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건축, 설계를 할것 같아요 저는. 음, 그 석사 분야는 어떤 쪽으로 혹시 해보고 싶으신 게가요 아무래도 도시 ]가요? 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쪽의 전문성을 좀더 갖추기 음. 위해서 그리고 연구 주제는 또이 제가 제설정하게 나름이니까 네, 그쵸, 그런 것들을 네. 제대로 이제 좀 지도받을 수 있는 교수님들을 음...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 건축사 마무리하면서 그 과정 중에서 내년에 같이 병행해서 네. 준비를 해봐야겠죠 또 어떤 인사이트가 네.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네. 네. 그러니까 섣불리 뭐 지금 딱 말씀드리기는 그쵸, 네. 어려워요 네. 네. 네. 계속 그때그때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설계를 할것 같아요 음... 장기적으로는 네,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어서 지금은 행복하고요. 네. 비슷한 연차 친구들은 이제 뭐 이제 대형사에 있는 친구들은 특히나 시행사든 건설사든 이런 그쵸. 다른 건축 일을 하러 이제 이직을 많이 하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아직은 그렇게는 생각은 없고 음. 설계업 안에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이직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고 네. 그냥 좋은 공간을 만드는 일에 네. 이제 상황이 생긴다면 뭐 그런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지금은 음... 계속 설계를 하겠다 이곳에서 네. 네. 좋네요. 네. 그러면 그 정도가 지금 이제 계획이라고 이제 네.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또 뒤에 이제 좀 질문이 두 가지 정도 남았는데 좀 이것도 중요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대형 사무소와 아틀리에를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조차도 그랬었고, 네. 뭐 영경님도 그 생각을 안해보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취업 네. 그렇죠. 시즌이기도 하고 이제 네.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좀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명확하게 약간 그 결론을 내려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아, 예.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대형 설계사무소와 아틀리에로 구분하기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그 건축 일들이 있고 네. 건축 안에서도 이제 다양한 규모의 설계사무소들이 있고 프로젝트 규모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다 넣어본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저는 그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점입니다만 네. 할수 있는데 그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그 후회할 일이 분명히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게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고 그렇게 이제 다 넣어본다라는 게 일반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일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싫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약간 진짜 약간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내 거, 내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전에 그래서 그, 그 돌아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될것 같고요 서류를 보고, 면접을 보고, 실기도 보고 있는 회사에서 평가하는 그런 과정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나를 먼저 잘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소서를 쓰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전에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랑 더불어서 내가 해왔던 건축이 무엇인가 음. 또 이제 채용하는 사람도 여러분을 평가는 하지만 먼저 선택권을 가지는 건 여러분이에요. 음. 그렇죠. 내가 지원할 그쵸. 회사를 결정하는 게, 넣을지 말지, 음.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 나랑 맞는지 아닌지, 저 소장님이 나랑 잘 맞는 사람일지. 당연한 얘기지만 그 포트폴리오에서 나를 포장하는 일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서 내 장점을 부각을 하고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일이에요. 음. 그래서 이 내가 지원하는 이곳에 맞는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전 단계 조언을 해 드리는 부분이고 좀더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오. 예, 그뭐 연락처는 공개하기 좀 그러니까 뭐 인스타 아이디. 네. 어뭐 뭐, 뭐,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웃음> 아, <웃음> 네, 네. 뭐 따로 어떻게 예. 네. 네. 겠습니다 이제 네. 편안하게 DM을 주시고요. 네. 또 이제 포폴이나 자소서도 가능한 선에서는 봐 드릴 텐데. 네. 너무 몰리면 솔직히 네. 모르지만 뭐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네. 또 건축 진학에 관련해서는 약간 그 고민 상담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사실 제, 네. 제가 많이 해줬지만 네. 사실 저희 학교 다닐때는 네. 전문 그 진로상담가는 사실 이분이셨거든요 에? <웃음> 뭐야? 뭔 <웃음> 소리야? 아, 아, 아, 그만큼 아, 예, 잘 들어주시고 음, 네. 들어드리는 건 자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입시제도랑은 멀어진 지가 오래돼서 그쵸, 사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는 네. 힘들고 네. 가능한 선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 분들을 연결 정도는 시켜드릴 수있는 음, 보니까 뭐 현찬님한테도 연락 주시고 저한테도 연락 주시면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 예. 네. 이게 또좀길것 같기도 한데 아한 편하게, 한 편하게. 네. 네.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그냥 네. 하고 싶으신 말 네.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고. 또뭐 홍보하실 거 있으시면 아, 편하게 하셔도 네. 되고 뭐 자유롭게 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뭐 일단은 현차나트의 방향성을 이제 네. 한번 돌아봤을 때 이제 네. 대부분 구독자 대부분이 네. 이 전반적인 컨텐츠가 건축 설계를 하고 있거나 하고 싶은 네, 사람들을 그렇죠.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건축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이런 건축 영역을 소개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위치에서 솔직한 그 입장을 이렇게 느끼는 네. 부분들의 생각들을 전달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건축 설계를 안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이제 건축인이 아닌 분들한테도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네. 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방향성을 좀더 확장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거를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고 어, 그런 컨텐츠도 네.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웃음> 네, 진짜로. 네. 이거는 구독자의 입장에서 이제 하고 싶은 네. 얘기였고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건축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 본다면 저는 건축 설계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음.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정의를 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의 역할이 삶의, 삶을 조직하는 일 또는 뭐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그런 상투적인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나 관점들이 좀 대부분 구축적인 그 공간의 역할로서 해석이 되었을 때, 네. 비판적인 태도에서 옳은 얘기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음, 의견들이 음, 음, 있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다른 방식의 관점으로 이제 건축을 보는 눈, 네. 공간에 대한 이해, 그런 건축에 대한 해석의 폭을 넓혀서 접근을 해, 해보면 새롭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건축을 하는 사람들도 자신만의 그 업역이 음. 될 수도 있고, 건축에 빠져서 네 건축을 작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단순하게는 그 건축 안에서의 업역이뭐 시행 설계 건설 시공이 있고 또뭐그 설계 파트 안에서도 이제 경관 소방 구조 뭐 친환경 기계 다양한 직업군이 있고 네. 그런 기능적이고 직업적인 관점이 있다면 또 건축물의 규모로 얘기해서 상업시설 아파트 병원 음... 큰 규모에서부터 그렇죠. 네. 이제 근생 작은 건물까지 또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도시까지도 그런 건축가의 건축관도 디자이너로서의 관점이 있을 음, 수 있고 네. 또이 서비스업으로서의 이 건축을 바라보는 음. 시선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자신의 건축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건축이 없고 부동산면 있다고 막 아. 음. 근데 이게 되게 이런 건축가들이 예술로서 이제 건축에 너무 깊게 심취해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음. 심취해 있는 게 아닌가 작가 정신에 심취해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은 이제 건축가로서 비판적인 시선이 아니라 비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심하게 얘기를 한다면 네. 근데 그렇다고 부동산은 건축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회와 이 사업에 대한 이해 역시 건축가한테 당연히 중요하고 그쵸. 그거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일로서 건축이 아트웍이 될 수는 있지만 서비스업이기도 하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을 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 작품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음. 그걸 두 가지를 비중을 잘 둬서 자기가 선택하는 일이겠지만 네. 그런 보이는 형태의 디자인 외피로서의 그런 건축이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네네. 결과물을 만들기까지의 그 일련의 소통, 협의, 음. 조율 이런 부분까지고 갈등까지도 저는 건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건축 언어라는 그런 표현을 상투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어,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한 것이 저한테는 건축 언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소통의 대상이기도 하고 건축이 수단이기도 한게 건축이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하기 싫은 이리기 수도 있어요 디자인 외에 다른 일들인데 음. 그것까지도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모두가 음. 그랬으면 좋겠다. 다른 업체들, 뭐 협력사들과 소통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건축이라는 걸 항상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음.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건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부분도 렌더링이랑 그 리터치로 만드는 이미지만으로 완성되는 게 건축이 아닌 거. 네. 그러니까 자신의 건축이 무엇인지 확장해 나가는 그 과정, 그거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자신의 취향, 라이프 스타일이나 어떤 삶의 기준을 찾으면 내 작품의 깊이가 더해지고 이제 전하고 싶은 게 명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네. 완성도를 갖춘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고 음. 건축 이제 결국에는 건축은 설계, 건축 설계가 아니라 다른 직업을 택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좀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혹여 이제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 설계 학점이 원하는 만큼 잘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이제 배우는 이 다른 방식으로 이 건축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음... 것이다. 그런 점이 사실 건축은 라이프스타일이다라고 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웃음> 이제 그 외에도 건축을 하지 않는 분들도 건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를 한번 경험을 해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 좋아하는 채널 중에 네. 유현준 건축가 채널 아시죠? 철록현준이라는 네. 셜록, 채널. 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구독하시는 예,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아마 엄청 많으시. 서 왓슨 여러분들 여기 계시, 계실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런 거예요. 네. 건축적인 관점과 시선을 모두가 알수 있고 재미있게 설명을 하는 거. 음. 비판적으로 약간 그 부동산이 어쩌니 이렇게 음. 건축 외의 것들로 선을 지어놓고 그거를 규정하고 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의견까지도 수용을 우리도 해야 되고 건축적인 네. 시선을 전파를 하고 주변에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그런 점에서 또 현찬 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웃음> 그 건축은 저는 그냥 단순한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그런 인간 군상을 만나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사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건축을 기준으로 나의 관점을 토대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 이런 점에서 그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음... 커뮤니티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좀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아야 하는 게 공간이 아... 곧 건축이고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 설계 때부터 현업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다뤄지는 이 커뮤니티라는 키워드가 네. 모든 것을 포괄한, 포괄하는 그 개념으로 이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건축의 역할 자체가 어~ 그 결과물로서 커뮤니티의 결과물로서 향유하는 공간의 경험뿐만 아니라 네. 이 공간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건축이 우리한테 더 중요하다는 거 음.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를 약간 비난하고 관시하지는 말자 음. 서로 다른 업역이나 이제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네. 이딴 식으로 막 한다던가 이렇게 성을 네. 안날순 없어요 안 네. 날 수는 열불이 없지만. 나죠 하지만 네. 네. 한번더그 관점으로 한번 이해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음. 이런 건축을 소통하기 위한 플랫폼들이 좀더 다양해졌으면 하는 거 네. 현찬아트가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웃음> 계시는 거 같고 말씀하신 네. 그런 고통의 네. 경험들과 시간들도 사실 네. 많은 분들이 한대 맞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게 음. 내가 이럴려고 건축학과에 왔나, 내가 어, 그렇죠. 이럴려고 건축사 사무소에 왔나, 하지만 네. 사실 그것마저도 건축이고, 맞아요. 그 모든 네. 과정의 일환이 음. 다 어떻게 말씀하신 그 커뮤니티 음. 개념으로 네. 혼자가 아니라 우리 라이프 스타일로서 거다. 어떻게 보면 네. 다 이뤄가는 음.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네. 많은 분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새롭게 생각을 음. 내가,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도 있겠구나 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생각이 예. 다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꽤 많을 거라 생각도 하지만 네. 되게 어떻게 보면 말랑말랑한 얘기고 너무 약간 어, 뭐랄까 음. 뻔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네. 뭐 스스로 커뮤니티에 대한 것들을 고찰을 해보면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저 스스로 내재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네,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소통을 하는 것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 자체가 네. 건축이고 거기 제가 하는 일에서 드러날 거라는 생각을 하다 음...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축 영역 바깥에 이제 우리의 삶으로 좀 확대를 하고 퍼졌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건축은 그런 거예요 오늘 이게 네. 전반적으로 네. 그런 뉘앙스가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앞서 질문을 보내주셔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준비를 할까? 네. 제 생각도 많이 하고 현실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전달을 당연히 네. 같이 해야 했고 또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어디선가 전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네. 건축은 이런 거다 네. 이런 네. 건축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이게 네. 네. <웃음> 하나 이게 드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하시고 있는 일의 유형도, 네. 입체도시 공간도 맞아요. 어떤 커뮤니티 개념을 거스르지 음. 않는 되게 중요한 당연하죠. 그런 일이면서 네. 네. 우리 학생 때 많은 분들이 되게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게 사이트 분석이잖아요. 네. 근데.. 아.. 이게 안 돼요. 엄청 아, <웃음> 중요해요. 근데 이건 진짜 정말로 이 사이트가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될 정도로 네. 그거를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 그 커뮤니티 개념을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음. 내 눈에 예쁘고 어난 이런 요소 썼어. 음. 이게 내 작품이야. 이런 클라이언트한테 이게 어울려야 라고 해서 단순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관점이 결국그 사람한테는 정답일 수 있지만 네. 그게 어떤 거시적인 커뮤니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음. 좀 도시적인 관점, 거시적인 관점에서 없지 않아 있다. 뭐 그게 모든 게 같아요. 약간 네. 편리함과 편안함 네. 두 가지로 이렇게 함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도시설계 또는 이렇게 공동주택 설계를 하면서 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키워드 두 가지가 이제 편리함이고 편안함이고 음. 음. 당연히 내가 살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것들 네. 그 주거설계를 약간 상품으로 당연히 보는 관점도 그쵸, 있지만 네. 어쨌든 주거공간이고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설계를 네. 건축설계를 하면서 아파트를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사실 못하는게 <웃음> 더 크다고 봐도 <웃음> 네. 되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뜰리에와 대... 그냥 대형 사무소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근데 이제 학생 때는 대형 아니면 아뜰리오 <웃음> 어, 그렇죠. <그쵸, 그쵸. 웃음> 그, 내가 적지에서 <웃음> 보고 경험하는 네. 그런 것들이 난 작가냐 <웃음> 아니면 <웃음> 돈 벌러가냐 <웃음> 아니, 아니 그렇게 이분법적이진 않아요. 어. 그러니까 어. 근데 이제 학생 때는 네.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음. 극단적이게 되잖아요. 아요맞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음. 따져보면 대한민국에서 건축을 할 거다. 네. 그러면 가장 보편적인 수요가 음. 사실 공동주택이잖아요. 맞아요. 그, 우리 눈에서 음. 가장 일상적으로 볼수 음. 있고, 그리고 가장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축이 우리나라에선 음. 적어도 공동주택인 거예요. 맞아요. 그게 도시에 기여할 수 있고, 네. 만약에 이런 관점으로 내가 좀 사회에 기여하고 이런 건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음. 도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공동주택을 피할 수는 없다. 당연하죠. 예. 그거를 조금 알고 가셔도 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시설을 이제 설계를 하고 싶은 분들도 음. 어쨌든 공동주택에 대한 이해는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피할 수는 없죠. 예. 네. 알고 하는 거랑 네. 그냥 이렇게 등한시 하는 거랑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고 그게 부동산적인 공부여도 좋아요. 네. 투자 목적이어도 좋고. 네. 네. 지만 그 주택에 대한 이해가 결국에는 설계에 근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택설계 처음에 지원을 할때 공동주택을 지원했던 이유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파트로 이끌이될줄 몰랐지. 네. <웃음> 그렇죠. <그쵸, 웃음> 그렇게 될 줄은 몰랐지. 네. 네. 네. 네. 여러분의 첫 분야가 뭐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네. 오늘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그렇구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약간 이 쌓아놨던 제속 얘기들 네. 많이 얘기하고 갈수 네. 있는 것 같고 종종 나와주시면 좋을 아, 네, 것 언제든요. 같아요. 어쨌든요, 네. 네, 불러만 주시면 네. 또 좋은 장소를 또 구해서 제가 또 한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대 네. 한번 할까요? 아 좋습니다. <웃음> <웃음> 네, 저의 공간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영상 어, 이만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봐요.